이 상대방에서 파이어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100% 파이어로 나와 장담한다 없잖아 아이놈줄 알았는데 없잖아 아나 이거 에이트본 왜했그러아 진짜 이거 내잘은 아니야 자 그럼 한번 돌려볼게요 약점보험 뭐야? 이거 오르갔는데요아네 맞습니다 네네 네, 룰레 대신님께서 잠만 받았으니까 할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딨어 어있어자 잠깐만 야!!! 아니 이거 시간이 너무 짧아요 진짜 아 심지어 핑도 빨간 핑이야 상색 있어요 자 절대 안 죽어요 어 절대 안 죽음 어 잠만 벌어도 절대 안 죽음 어 자고요 <웃음> 어 죽어 죽으세요 어 게임 시작했는데 왜 자레벨이지? 아좀 잠만 보는 메타가 자레벨이 스타트구나 몰랐구나 나는 음? 이거 때렸을 때 내가 또 먹어주고 내가 다 먹고 어, 트롤링하고 어 아, 트롤링이네 내려 찍고 어? <웃음> 힐 먹고 무시하고 또 빠지고 뒤에서 잠한번 자고 그냥 방관해주고 어, 죽는 거 구경해서 어, 뒤로 빠지고 아이고 여기서 뒤에서 어, 티베깅 해주고 음... 들어가지고 하나 셋 들어가자마자 바로 자고 어, 나 혼자 살고 아, 아니 펜텀 사기야 진짜 어, 뺏겨주고 어, 상처 쳐서 살아가지고 어, 죽어주고 아 완벽한 플랜이었다 아니 이게 이렇게 일줄 알았나 아니 왜안 해? 그래? 빨리 이어아 이거 봐 여기서 뚫하잖아내 잘못 아니라니까? 아아아 아, 아, 이거 봐 저거 봐 이거 봐! 아니 나는 고의로 뚫는 건 아니지. 난단이단한 번도 고의로 뚫은 한 적은 없어. 아자못 가고요. 아 진짜. 이겨요, 내가 이겨? 어디 레벨 2,000. 아, 짜증나, 아 짜증나. 아 괜히 알려줬어 저거. 일로 와요, 일로 와.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어 지금 겁먹으셨어요? 아 뭐야, 겁쟁이지네. 아 이거, 아이거 겁먹으셨구나. 그 그거에 겁먹으셔갖고 체력 채워 오신 거예요? 아 진짜 그렇게. 여기 아무도못 지나가, 절대 안 돼, 지나갈수 없어, 안 돼, 아, 안 돼, 진주셔나 진짜, 진짜, 때리지 마 아. 나이스 나이스 아주 좋은 자자 자, 들어가요 들어가요 아짜진이진지아어 진짜, 진 그걸 미쳤네. <웃음> 모이자 여러분이 모여야 돼요. 잠깐만 그 죽어 나가면 죽어. 잠깐만, 잠깐만 이거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 진짜, 진짜 모여야 돼 이거 모여야 돼 진짜 모여야 돼 진짜 모여야 돼 이거. 아 이게 어떻게 뚫려? 아 이거 진짜. 아니 어떻게 우리 딜러가 뚫리냐고 그냥. 안 돼, 안돼못 지나. 인정하세요 빨리 아 몰라 아무튼 양악 저 그때 졌는데요? 저 그때 졌어요 찐테너를 찐 행복한이 아니라 찐테너로 고통받는으로 바꿔야 되나봐요 진짜 분명히 상대방에서 파이어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100% 파이어 나오니까 <웃음> 100% 파이어로 나와 장담한다 없잖아 아 이놈 줄 알았는데 없잖아 아나 이거 에이저 언제까지 티백이 할수있나아 보... 근데 에이스 뭔가 지금 느려 아 이게 지금 뭔가 서버가 이상한 것 같아요 저 에이스는 못하지만 여러분 할수 있어요 포기하지마 아렉 걸려 뭔가 이상해 아 뭐야 왜 이렇게 렉이 걸려 아저 아, 우삭이야 진짜 아. 아 짜증나 나이스 어 죽어요 어 내가 이겨요 무조건 이겨요 할수 있어 여기서 킬 먹으면 돼 나이즈! 브레이즈킥! 어, 좋은! 브레이즈킥! <웃음> <웃음> 아 뭐야? 뭐야? 여러분 이거 이거 나이즈! 나이즈! 우리 팀 너무 멋있어 다 빨리 골 넣어서 어, 조금이라도 우리 팀에게 도움이 될래요 죽어! 나이즈! <웃음> 아됐다골넣 골로, 그냥 골 넣어 계속 이거 먹고 골 넣어 나이즈! 뭐요? 뭐요? 빠져주고? 나이즈! 좋아요? 안 주고 절대 안 주고? 브레이즈킥! 하나! 둘! 셋. 어 살아 무조건 살아! 아뭐 이중인격이야요? 이중인격이면 여기 없겠지 내가? 아피했아 <웃음> 왜이래 진짜? 아 빨핑이야 또! 아왜안써졌기 아니 아니 안눌아도 분명히 누르고 있었는데 안돼? 아닙니다. 아이고 일로 오세요. 어디가 일로 와. 어디가 아이고 겁먹으셨어요. 잠깐만, 잠깐만. 미안해 잘못했어. <웃음> 아니, 아니 나핑 찍지 마.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.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. 야, 네가 회사 사람들한테 유튜브 하는 거 듣기 어떨까? 진짜 안들키길 바래요. 뭐 이거? 뭐? 아 뭐야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 울기 먹을 수 있어. 우리 지금 구멍기가 궁극기가... 어, 참만밖에 없네. 이 돌덩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아 제발 진짜 죽으라고 어 피해주고 나 이제 어, 아펜타빈 죽어라 아 뭐요 아, 진짜 짜증나! 다 진짜 내는 거 하나 없네 에이스 바꾼 애기야 아니 나 내일에 진짜 아 진짜 아 진심으로 우는 거못 봤다고요 아, 게임하는데 왜 울어요 여러분 원래 그래요 야스오도. 남이 하면 사기고 내가 하면 꾸데기야. 음. 키모도 내가 하면 꾸데기고 남이 하면 사기야. <웃음> 이겼다. <웃음> 어이고 달달하고. 뭘까 나 <웃음> 뭐지? 이상하네. 이게 뭘까. 어? 아니 뭐지 이거? 와 뭐야 이거! 우와. 야 대박이다! 와 잠깐만 초반에 2분 한2 0초 20초까지 이기고 있다가 그 압도적으로 지고 있다가 갑자기 떡상했네? 아 좋아 이게 게임이지! 호롱 전용 버스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